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규승 입니다 오늘 어좀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이제 간혹 이제 무릎이 아파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어뭐 제가 기존에 동영상도 이렇게 뭐 무릎 관절염 동 관련된 어떤 동영상도 올려놓은 게 있는데 뭐 그냥 간단한 방법 하나 좀 알려 드려야 될것 같아서 어 그냥 조금 쉽고 간단해요 근데 효과도 좀 많고 어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여러분들 그냥 좀 간단해요 진짜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어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시면 이렇게 검사에 금방 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제 연세가 많으시거나 어떡하시든 뭐뭐 하이힐을 오랫동안 신었다든가 하면 이제 무릎 통증을, 어 뭐, 퇴행성 무릎 관절염일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어떤 무릎 통증이 올 수도 있고, 뭐,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무릎이 아플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무릎 형태, 어, 통증 형태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알려드리는 어떤 그 방법은, 이제 모든 무릎 통증에 적용된다고 보실 필요는 없어요. 뭐, 무릎에, 어떤 물이 차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십자인대 파열도 있고,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무릎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어느 딱특정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모든 무릎 통증에 치료할 수 있는 어떤 만병 통치 방법은, 어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고, 그냥 혹여나, 어 여러분들이 그냥 별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무릎이 아팠다든가, 혹 무릎이 뭐, 어떠게 하든, 그, 다른 모든 방법을 써봤는데 방법이 안 통하더라 뭐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더라 뭐 이런 분들은 그냥 한번 시도는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왠가 하면 약간 과학적으로 어떤 어 물리적으로 좀 효과가 있는 방법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안해 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 보시고 뭐 효과가 없으면 어 그냥 없는대로 그냥 넘기면 될 되고 또 효과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어 어, 무릎 통증 때문에 뭐 걷는 것도 불편하시고 일 어, 일은 하셔야 되는데 일을 못 하시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간단한 조치로 이렇게 여러분한테 조금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음. 그 요거는 아. 그 모래 머리주머니 활용법이에요. 머리주머니 어, 활용법인데 뭐 굳이 머리주머니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무릎이 아프냐하면 이, 어, 발에서, 그니까, 발바닥에서 발등으로, 그리고 앞에 정강에서 무릎 쪽으로 피가 제대로 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무릎 근육이 약화되면서, 무릎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니까, 러 무릎 인대가 약화되면서, 어, 무릎 관절이 찌그러지고 눌리면서, 어, 압박감으로 인해서 어떤 관절에도 무리가 오고 손상이 오고, 어,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어, 물질에도 어떤 타격이 가고 어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니까 러 발에서 발등, 어, 발바닥에서 발등 앞에 정강이 무릎 허벅지 쪽, 앞쪽으로 이렇게 피가 잘 올라오면 무릎 통증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이 방법이 어느 정상까지 도움이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는 맞을 거예요. 아, 어, 여러분들 일단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걸어 다니실 때, 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걸어 다닐 때 이제 뭐 하여튼 뭐 그런 거리가 좀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리가 아주 나쁘신 분들도 계신데, 일단 걸어 다니면 이제 엉덩이 쪽에서 이렇게 다리, 종아리 쪽, 우리가 뒤꿈치를 먼저 디디잖아요. 그죠? 어, 뒤꿈치를 디져서 종아리 쪽으로 피가 내려가서 뒤꿈치 다음에 앞꿈치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발등으로, 예, 들어 올릴 때 발등으로 올라오면서 무릎으로 이렇게 피가 올라오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걸어 다닌다는 거는. 음? 자, 이런,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거리가 나쁘신 분들은 어떤 그런 거인가 하면, 이게 투벅투벅 걷는다는 라 거예요. 이게,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투벅투벅 걷는 것과, 체중을, 그 무게중심을 이동하면서 무릎을 정확하게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는, 무릎에 주는 그 충격이 완전히 달라요. 투벅투벅 걷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발바닥을 땅바닥에 질질 끌면서 걷는다라는 거는, 내려갔던 피가 올라올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발바닥 쪽에는 내려갔던 피가 올라와야 되는데, 근데 투벅투벅 발도 제대로 안 뛰고, <웃음> 제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어. 근데 하여튼, 다른거런거리는 정확하게 중심 이동을 하고, 한발 뛰고, 한발 뛰고 이렇게 걷는 게 옳은 건데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 뭐, 뭐 빨리빨리 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무릎을 들어 올리는 것도 시간이 아까워서 그런 건지 무릎을 잘안 돌려 안 올려요. 그러니까 바른 걸음 거리는 무릎을 정확하게 올려야 발바닥에 내려갔던 피가 올라오게 됩니다. 투벅 투벅 걷게 되면 결국은 족저근막염이나 발목 인대 손상이나 이게 통풍이나 발목 통풍이나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어느 시점이 되면 나타날 수 밖에 없어요. 왜? 피가 못 올라오니까 발목이나 발, 발바닥에서 피가 고여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뭐 요산이나 이런 것들이 관절에 들러붙고, 발가락에 들러붙고, 막 이러면서 통풍을 일으키죠. 그죠? 아, 그니까 피가 잘 올라올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걸 도와주는 효과예요. 도와주는 효과니까. 머리주머니라고 해도 좋고, 어떤, 아, 뭐, 하여튼 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도구를 이용하는데 어떤 동감이요? 아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신경 써서 좀 하나 만들어 봐야 돼요. 여기 어떤 건가 하면 이제 양말이에요. 양말. 자, 양말에다가 자 이걸 달목에 찰 거예요. 양말에다가 여기 보면 동전을 넣어놨어요. 동전을 이렇게 소리가 들리십니까? 자, 양말인데 동전을 넣어놨어요. 요 동전을 몇개 넣어놨냐면 100원짜리 동전을 한 8개 정도 어, 100원짜리 한개 무게가 약 5g이에요, 5g. 그러니까 8개면 5, 8이 40, 40g 정도의 무게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먹을 필요는 없고, 한 30g에서, 30g은 조금 가벼울 수가 있어요. 한 40g 정도 돼야 조금 걸어다니면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걸어다녀도, 아, 무릎이 확실히 통증이 줄어든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40g 정도의 오랫주머니. 그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모래주, 뭐 동전 주머니라고 합시다. 그냥 양말에다가 딱 집어넣고 끄트머리를 이제, 이제 이렇게 발목에 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발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발목에 이렇게 차게 되는데 차서 이게 동전이 앞쪽으로 올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차게 되는데 자 이렇게 착용하려면 이 끄트머리를 뭐 스카치 테이프나 아니면 뭐 바느질이 가능하신 분들은 바느질을 해도 되고. 뭐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도구를 했어요. 테이프로 붙여도 되고 바느질을 해도 되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창의성을 좀발휘하셔어여러분들 스스로 어 만들어 내서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발에 발목에다 차야 되니까 발에다가 끼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죠? 어또 이런 걸두 개를 만드셔야 돼요. 두 개를. 그러니까 뭐 나는 왼쪽 무릎만 아파요. 해서 왼쪽만 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딱두 개를 만드 셔야 돼요. 양쪽 발 발목에다가 다 차셔야 돼요두 개를 만드셔야 됩니다 양쪽 발목에다가 다 차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나중에 보면 한쪽만 차고 나타나시는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절대 그리지 마시고 양쪽 발목에 이런가 하면 이게 몸에 그 균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균형을 헛들어 때려면 우리 몸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좌우 비대칭을 고려해서 양쪽 발목에 한쪽은 안 아프더라도 양쪽 발목에 다 차주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발목에 다 차는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포인트는 여기 여기 보면 이제 양말에서 이제 스카테이블해하는데 동전이 있는 쪽, 여기 그러니까 동전이 있는 쪽에 여기 무게가 있는 쪽이 발등 쪽으로, 그러니까 발목 앞 쪽으로 와야 돼요. 발목 앞 쪽으로 있어야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가 있는 쪽이 뭐 발목 뒤쪽이나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 있으면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게가 있는 쪽이 발목 앞쪽에 와야 되고 그걸 조금 안전하게 고정시켜 주려면 어떤 핀이나 핀이나 이런 것들로 뭐 양말이나 혹은 신발 같은 데막 뭐 신발을 신고 다닌다 이러면 신발에 고정을 시키고 다니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해요. 뭐 신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분들은 동전을 여기 놓고 뭐 어뭐 양쪽을 바느질을 해서 동전이 안 움직이게 고정을 시켜버린다든가 왜냐하면 동전을 이렇게 하면 짤랑짤랑 소리가 날 수가 있으니까 어, 굳이 동전을 안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쌀 같은 거쌀 같은 거를 비닐봉지에 넣어서 한 40g 정도 만들어 갖고 40g이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에, 종이컵에 쌀을 한 3분의 1 정도 담으면 40g 정도 예요 우리 커피 마시는 종이컵 있잖아요 거기다 한 3분의 1 정도 담으면 40g 정도 돼요. 어, 40g 좀 넘습니다. 그거 한 50g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보다 더 작아야 돼. 근데 뭐, 50g 하면 효과는 더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무겁게는 하지 마세요. 막 너무 무겁게 하면 막 속이 울렁울렁하죠. 울렁증이 생겨요. 피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와서 울렁증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너무 무겁게는 안 되고, 한 40g. 종이컵 한 3분의 1 조금 안되게 한 4분의 1 정도되게 살을 담아도 되고 동전을 100원짜리 동전을 8개를 담아도 됩니다 100원짜리 동전을 8개 어.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이제 100원짜리 동전 8개 뭐 16개 1600원 정도가 필요하고 뭐 그러니까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동전 8개 또 어디서 구하냐 우리 집에 빈 양말은 없는데 우리 집에 스카치 테이프 없는데, 막 귀찮아 해버리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정도는 좀 감내를 해줘야 무릎 통증을 좀 제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뭐, 어떤 뭐 유튜브나 뭐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하, 좀막 방법은 그럴듯한데, 그럴 아, 귀찮아. 막 귀찮아. 물병을 어디 가서 구해. 뭐, 막, 이런, 이런 어떤 황당, 좀 게으른, 게으른 그런, 그런 게좀 있죠, 사람 속에는. 아, 그런, 좀 귀찮아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근데 이런 거, 이런 거는 한번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더라도, 어, 아, 40g 만드세요. 원래 500원짜리가 7 g 이에 7g. 100원짜리가 5g이고, 그러니까 100원짜리 5g에다 8개니까 40g이고, 700, 500원짜리면 7, 7, 6, 이 500원짜리 한 6개 정도만 필요합니다. 6개 정도면 총히 76이 42이니까 그죠? 77이 49, 76이 42니까 500원짜리는 6개, 100원짜리는 8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쪽으로 하면 두 배죠. 16개, 12개 정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양말을 두 개를 구했어요. 양말을 두 개를 구했어요. 양쪽에 다 이렇게 차는 겁니다. 양, 양쪽에 다 이렇게 차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동전이 동전이 있는 쪽 무게가 있는 쪽이 반드시 발등 쪽으로 향해야 됩니다 발등 쪽으로 앞쪽으로 향하면 뭐 발등 위에 올리라는 게 아니고 이 앞쪽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양쪽에다가 다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하나 차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일부러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도 동전을 이렇게 넣어 놓고 여기도 발등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 천천히 이렇게 제가 아까 말했는 것처럼 한발 뛰고 무릎 들고, 한발 뛰고, 무릎 들고, 한발 뛰고, 무릎 들고,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 어, 통증이 확 줄어든다라는 거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뭐한 5분 정도만 이렇게 천천히 걸어 다니신다는 가뭐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어떻게 하냐면, 어, 집에 앉아서 그냥 다리를 이렇게, 들어 아, 제가 보여드려요. 아, 집에 앉아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내렸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발에서, 발에서 피가 이게 올라오는 느낌이 와요.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너무 세게는 하지 마시고, 아직 아프시니까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하다 보면, 어? 어차피 저 통증이 줄어드네? 이런 느낌이 올 거예요.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양말에다가 이렇게 착용해서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바깥에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혹은 바깥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좀, 이제 좀 창의적으로 머리를 써야 돼요. 그 어떤 물체, 그니까 어떤, 뭐, <웃음> 액세사리나 이제, 뭐, 다이소나, 이렇게 문방구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애들 뭐, 공기 놀이 공기 놀이하는 어떤 그런 구슬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형태 악세사리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신발 있잖아요 제가 <웃음> 죄송합니다. 지지 신발을 가져왔어요 신발을 어떻게 보면 신발 이 부분 그러니까 발등 윗부분에다가 신발 끈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40g 정도를 고정을 시킬 수 있으면 물론 뭐 보기에는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예쁜 거 근데 열쇠골이나 좀 무게가 있는 걸요 발등 부분에다가 어떻게 뭐 조치를 취해서 여기다가 어떤 고정을 시킬 수 있으면 그 신발을 신고 이렇게 다녀도 효과가 나타나요 여기 여기 해도 되고 뭐여기 해도 되는데 너무 앞쪽은 아니고 하여튼 이, 한, 이 조금 앞쪽으로 이렇게 하면 더 효과가 나타날 수가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신발 앞쪽에 여기에 어떤 신발 끈을 이용해서 뭔가 40g 정도의 혹은 30g 정도의 물체 물건을 여기에 고정을 시킬 수 있으면 굳이 모래주머니를 착용을 안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뭐 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이 아프지는 않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이제 무릎 아프신 분들 보면 연세 많으신 어머님들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은 분명히 있는데 되게 귀찮은 방법이야 양말을 해야 되고 동전을 해야 되고 뭐 스카치테이프로 붙여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이분들이 어, 또 설명드리면 또따라하기는 할까 싶기도 하고, 어. 근데 이거는 직접 해봐야 효과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어. 일단은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무릎 통증을 갖고 있던지 그냥 제바에은 그냥 일단은 일단은 한번 해보자. 어, 이런 쪽, 좀 적극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나 모르니까 혹시나 좋아지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좋아지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발바닥에서 발등으로 하고 발목에서 정강이 무릎 쪽으로 해서 허벅지 쪽으로 피가 잘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거리도 좀 바꾸고 그죠 어또또 또 이렇게 또 걸을 수 있다고 또 심하게 걸어다니지 마시고 음. 그러니까 너무 많이 걷는 것은 결국 무릎을 망가뜨립니다 축구선수가 은퇴할 때는 아, 무릎이 망가져서 은퇴를 해요 심지어 마라톤 선수도 무릎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걷는 것이 건강이 좋다 이런 좀 고정관념에서는 벗어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가끔가다 제일 좋은 운동은 누워서 하는 운동이다 이런 얘기예요그좀 상식적이지 않은데 왜, 왠가 세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라 걸어라 걸어라 많이 걸으면 좋다 하고 뭐 걷기 대회하고 막 이렇게 계속 걸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 저는 좀 제발 좀 그만 걸으세요. 그만 걸으세요. 그만 걸으세요. 자꾸 이렇게. 뭐 그렇다고 전혀 걷지 말라는 게 아닌데 산책 정도는 괜찮습니다. 산책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오래 걸어다니면 결국은 무릎 손상, 발목 손상, 다리의 혈관이 자꾸 커져버리는 그 다리의 노화 현상이 자꾸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리는 결국은 노화가 돼요. 소모품이에요. 결국은 연세가 나이가 들어가면 다리가 다망가져요 일어나잖아 다만나요 그러니까 아끼면서 운동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네. 신발 이쪽에 어떤 좀 부착할 수 있는 거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게 조금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겨울에는 또뭐 바지를 입고 다니니까 뭐 양말 속에다가 굳이 동전이 아니고 또 살이 아니더라도 뭐 금속 같은 거 무거운 거를 뭐한 40g 되는 걸 양말 속에 넣으면 소리가 안 나겠죠 그죠 어. 그렇게 약간 머리를 썼어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어. 무릎 통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제가 올려놓은 방법 중에 무릎 관절염 하지정맥류 치료법 이라고 또 이렇게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 하지정맥류 치료법 이라고 있는데 그 누워서 하는 운동 방법이에요 어, 누워서 하는 운동 방법이니까 그 운동법을 통해서도 또 치료 쪽으로 좀 해보시고 또 무릎이 아프신 분 중에 또 허리가 동시에 아프신 분들이 많으세요 어, 허리가 동시에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허리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치료법이라고 또 있습니다 어, 허리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치료법 그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 되기도 하고 요 보면. 제 동영상이 상단에 보면 길성이라고 파란색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탁 누르시면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에 일목요연하게 쭉 나옵니다 그냥 제목을 쭉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면 아 이런 이런 동영상이 있구나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치료법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동영상 보고 자 허리 그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나 이런 게 무릎 통증이 동시에 나타나신 분들은 그 운동법과 병행해서 치료하시면 좋고 그죠 예. 근데 뭐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뒷목도 땡기고 골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등도 아프고 이런 분들은 이제 등통증 치료법이나 뒷목통증 뒷목결림 치료법이나 뭐 두통 대처법이나 이런 것들 다 보시면서 몸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꾸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가지 아, 나는 무릎만 좋아졌으면 좋겠어 이런식으로 받아들이면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우리 몸은 다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무릎에 그증상이 나타났을 뿐이지 그죠 무릎을 고치거나 분명히 다른 쪽에 또 문제가 남아 있을 거예요 허리 쪽이나 엉덩 고관절 쪽이나 이런 쪽으로 뭐 고관절통증 치료법이라 올려놨는데 하여튼 길성이라는 동그라미 클릭하셔서 구독자 신청을 하시던가 아니면 하여튼 일단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기 바라고 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저께 세미나 했는데 어떤 어머님이 오셔서 아 무릎 통증을 좀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좀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 그 어머니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도 무릎이 아파서 또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가 오셨는데 하여튼 뭐 나이가 들어가면 다 무릎이 아프죠 또 여성들 같은게 하이힐 신으면 발도 문제가 생기고 무릎에도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신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신기는 신는데 평상시에는 운동화나 발에 편안한 신발을 신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을 적용을 해보시면 어, 무릎이 좀 살아나면서 어, 아이를 견딜 수 있는 그런 근육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무릎관절염, 하지정맥류 치료법 누워서 막 꽈배기 동작이나 엉덩이 들기나 다리 들기나 이런 거 해서. 무릎에서 이게 허리 쪽으로 피가 자꾸 올라오도록, 또 가슴, 머리 쪽으로까지 피가 올라가도록 자꾸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주면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하면 몸 전체에서 피가 내려가면서 결국 무릎 쪽에 타격이 온 거예요. 뭐 발목에도 올수 있고, 발바닥에도 올수 있고, 피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 피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좌우 비대칭과 고려를 해야 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좀, 연계 동영상이나, 하여튼, 제가 올린 동영상들을 좀 살펴보세요. 어, 살펴보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어. 하여튼, 뭐,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끝내고, 어, 그, 또요 며칠 상간에 또 후원금 보내주신 분들이 몇분 계셨습니다. 어,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고요. 어. 후원해주신 분들이 밑에 댓글란에 어, 그냥 제가 좀정함이라도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하여튼 무릎통증에서 조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맨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